이거 뭐 점화텔은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응? 늘 얘기하지만 모든 게임은 결국 즐기려고 하는거고 즐기기 위해선 자기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잘하는거 좋아하는건 좀 다르잖아 나는 점화를 좋아해 점화쓰는걸 그 점화에 타들어가는 그그 그 고통을 볼때그 희열감이란 이 세상 어떤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알잖아 포탈에 붙어있는데 아나 죽었구나 하면서 기다리고 S누르고 기다리고 있는거 죽나? 죽나? 죽나? 아 죽네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상상이 너무 짜릿해가지고 저 말을 는거고자템 클라이드가 쓰는 템은 0코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보통 도란검으로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거의 국룰이야 이걸 기반으로 하되 다른게 있어 도란 방패랑 롱소드가 있어요 도란 방패 그리고 포션 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롱소드에 충전한 물약 이 세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뭐 신발도 있긴 한데 이거는 안 가고요 이제는 세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거 도란검 포션 두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든 챔프 어떤 챔프도 다 괜찮아요 내가 쟤를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얘는 어떤 챔파도 다 어울려 아무 상황에도 그냥 아템 가기 애매한데 싶으면 그냥 도랑검 들어요 쟤꼭 이기고 말거야 도랑검 들어요 나 쟤한테 질 수는 없어 도랑검 들어요 나는 탑솔러야 도랑검 들어요 난 정신병 있어 도랑검 들어요 나는 살보 유튜브를 구독해 그러면 도랑검 드는 거예요 도랑검은 그래서 다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랑방패 이거는 솔직히 얘는 도랑방패는 세 가지의 경우일수록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상대 짤짜리가 심한 챔프 뭐 예를 들어 아칼리 아칼리도 Q가 되게 짤짜리가 심하거든 1렙 때. 그리고 판테온 옛날 판테온인데 지금 판테온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판테온은 도랑금가도 이기더라고 옛날 판테온 같은 애들 티모 같은 애들도 상대로 괜찮아요 빅토르 이런 애들도 괜찮아 상대 짤짜리가 많이 심한 애들 제이스 제이스가 진짜 도란방패 약간 필수인 것 같아요 제이스 아칼리 저는 약간 이렇게는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네 두번째 내가 상대를 이길 수가 없을 때 내가 그 1렙 카밀 2렙 3렙 카밀 3레 카밀은 클레드보다 세요 2렙 3렙까지는 정확히 2렙까지는 근데 걔가 부채꼴 스킬 있잖아 그걸로 계속 긁으면 은 결국 그 스노우볼이 계속 구른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 상대로는 도아 방패 갑니다 카밀 제이스 그러니까 보통 클레드보다 센 애들 세다고 느껴지는 애들 시간이 가면 은 클레드가 할만하지만 시간이 가기 전에는 클레드가 빡센 애들은 도아 방패를 들고 가요 세번째 마지막 경우의 수가 자신이 없을 때아난쟤못 이기겠어 아난 쟤는 도저히 못 이기겠어 진짜 나는 진짜 캐넨이 아, 너무 힘들어 난캐넨이랑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쫄보템이죠 쫄보템 보란방패를 하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템 하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국룰이긴 한데 티아맷은 내가 볼때 그냥 티아맷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아 이건 그냥, 그냥 제일 좋아요 티아맷 먼저 가는 게 제일 가장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티아맷은 1티어예요 근데 그 외에 티아맷이 1티어인데 다른 템들이 0티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 주문포식자 얘는 티아맷보다 중요할 수도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상대 탑정글의 AP다 그럼 주문포식자가 이제 1티어가 갑자기 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 미드까지 AP다 상대 원딜이 이즈리얼의 미드까지 AP다 그러면 0티어 되고 그냥 이것만 무조건 가면 돼요. 이거 먼저 선으로 올린 다음에, 티아멧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탐식의 망치냐, 티아멧이냐, 주운포시자냐 근데, 탐식의 망치는 일단 빼놓고 얘기를 할게 저는 일단 탐식의 망치를 보통 먼저 가진 않아요. 보통 티아스를간 다음에 이걸 완성을 해. 이거는 플레드 강의 전편에 있을 텐데, 티아멧 먼저 올린 다음에, 불클, 다들 불클 가는데, 왜 세부님은 거들아 가시나요? 이거는 탄에 있으니까, 짧게만 얘기를 할게요. 템창이 모자라고, 딜이 더 세요. 거들아가. 대신에 불클은 유, 유틸이 더 좋아요 궁을, 궁을 더 자주 쓸수 있어서 유틸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통 갑니다 첫 코어 자 그리고 신발을 가겠죠? 똥신똥신뭐 중간에 가던가 보통 템 순서 살펴보면 저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집을 왔다가 이거 바꾸고 이것도 이제 또 하고 라인전하고 여기 왔다가 이거 바꾸고 신발 완성하고 근데 신발도 또세 가지가 있어 시식이 많아 보이면 헤르메스 만라인이 AD면 무조건 닌신 근데 만라인의 AP인데, CC기가 없는 애들. 상대 CC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광전사. 오케이? 이건 좀 특별한 경우에요. 거의 안 가긴 해. 다시 설명을 할게요. 말라인이 AP고, 말라인이 주물력 기준 챔피언이고, 또 상대의 CC기가 거의 없을 때, 광전사 있구나, 갑니다. 그래서 완성을 뭔가 하겠죠? 저는 보통 근데 이거 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닌자신발. 탑에 AD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클을 가겠죠? 불클이나쇼진이나는좀또 갈릴 수가 있는데, 쇼진은 솔직히 전 질겜이고, 내가 봤을 땐. 이건 질겜이고, 무조건 불클.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탐식의 망치를 가고, 점화석을 올려서, 그 다음에 불클로 올리는 이트리도 나쁘진 않아. 그 다음에 뭐, 거드랄 가도 되고, 다행을 가도 되고 여러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까 말했듯이 딜이 모자라고 템 창이 모자라는 상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는 거드라를 가는 걸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거드라 거드라다에 무조건 불클입니다 템을 완성을 하면 불클 가겠죠 이대로 이대로 뭐 이제 탐식의 망치를 올리든 돈 맞는 대로 이건 가는 거예요 돈 맞는 대로 탐식의 망치를 완... 이제 완성했어요 불클 완성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진짜 많은 경우의 수가 나뉘어 이게 거의 클레드의 기본 템 2코어거든? 여기서부터는 힘이 빠져요 2코어부터는 2코어부터는 진짜 엄청 잘큰게 아니라면은 힘이 조금씩 조금씩 템 효율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가 절정이고 딱 여기서 BF를 가면 이때 제일 세 이때가 제일 세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요 진짜 조금씩. 근데 옛날만큼 그럼 가파르게 빠지진 않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1번 후보 스테락 2번 후보 가디언 엔젤 수호천사죠 그리고 3번 후보가 이제 멜모셔스 메모셔츠. 멜모셔스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정도로 망했느냐에 따라서 좀 나눌 수가 있어 자, 우리가 1부터 10까지 망했다고 쳐 1이 어느정도냐면 1은 1기준으로 그냥 050 040, 030, 010, 100 이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대충 0부터 10까지 10개. 그래서 아마 10은 500 느낌이겠죠. 050, 040, 030은 절대 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템에서. 절대로 템에서 딜 욕심 부리면 안 돼. 이 얘네들이 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건 내가 망했는데 딜 욕심을 부릴 수 있는 건 내가 상성상 유리한 챔프들 있잖아요. 사일러스 이런 애들은 내가 상성상 엄청 유리하잖아. 시감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딜을 올려서 사이드에서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해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망했으면 조신하게 탱템을 가세요 그게 맞아 진짜 기사의 맹세 어? 존버의 맹세라고 불리죠? 기사의 맹세도 괜찮아 기사의 맹세 지크는 저 만화가 쓸모가 없어서 안 가고 어 각오일의 가옷도좀 갑옷, 나쁘진 않아 이것도 효율은 괜찮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 상대가 암살자 챔프가 좀 많을 때는 각오일의 가옷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우리 딜러가 물려서 죽는 구도가 나올 것 같으면 은 나는 탱을 가지 않아요 상대 막 미드, 탈론, 탑, 리븐, 정글, 사일러스 이런데 내가 탱템가 아, 의미 없어요. 나 아무도 안 봐. 탈론 원딜 보고, 사일러스, 정글 보고. 그리고 이제 립은 뭐서프보고아나 아무도 안 보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상대가 막 탱커가 있고 세주아니 같은 애들이 있고 정식한타를 하고 싶어하는 조합들 이 있잖아요 아지르, 세주아니, 케넨 이런 애들 있을 때 암라인 서주려고 각오일을 가긴 해요 궁을 먼저 쓰고 각오일 키면 괜찮아서 근데 얘는 진짜 조건이 많이 들어가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망했을 때는 딜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다만 상대 조합이 암살자 혹은 우리 딜러를 잡으려고 하는 조합이다 싶으면 은 그러면 딜템을 갑니다 나라도 딜을 넣어야 돼 우리 팀이 죽었을 때 우리 팀 어차피 원딜 내가 지킬 순 없어 내가 우리 팀 원딜 몰, 물릴 동안 딜이라도 보충해서 어떻게든 죽이게 만들어야 돼요 망했음에도 딜간는 상황 그거 하나뿐이야 사이드에서 이듬을 보거나 상대의 조합이 우리 원딜러나 미드를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보는 조합이다 싶으면 망했을 때도 가는 거고 자 이제 중망 중급으로 망했을 때는 밸런스 있게 그냥 스테락 가면 돼요 어중간하게 망했다? 어중간하게 좀 쓸모가 없다면 스페, 스테락 가면 돼 왜냐면 얘 어중간한 템이 거든 일도 애매하고 탱도 애매해서 어중간하게 팀한테 묻어갈 수 있으면서 어중간하게 안 죽을 수 있어. 정말 괜찮은 템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스테락? 괜찮은 템인 것 같아요. 근데 흥했을 때는 스테락을 좀잘안 갑니다. 흥했을 때는. 스테락 자체가 잘 보면 알겠지만 유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진짜 이속, 쿨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템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 흥했는데. 흥했으면 내가 많이 굴려야 되고 내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흥했을 때는 멜모셔스. 상대 AP가 많으면 멜모셔스 가고 좀 없으면 은 이제 뭐. 죽음에 묻어도 생각을 해보고 이거 가면 또 사이드에서 꽉 잡을 수도 있거든 아니면 가엔을 보통 가요 이 하위템 BF대검과 초시계 때문에 가엔을 갑니다 또 이제 내가 잘 컸는데 허무하게 죽었어도 한번 기회를 더 주니까 약간 옐로 카드 한장 보유하고 게임하는 거랑 아무런 카드 없이 게임하는 거랑 좀테크의 수위가 달라지잖아 그런 것처럼 가엔이 하나의 그 완충제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던졌을 때에 대한 그런 보험 같은 게될수 있어요 하위템도 아주 좋은 템이고 근데 뭐 망했을때 이거 가면은 예, 녹아납니다 가엔 완성하기도 전에 죽어요 가엔 완성하면은 가엔 완성하고 의미없이 죽어요 근데 흥했을때는 하위테민 이 bf대검이 또 공격력이 4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시계 이한타핑퐁 말할것도 없죠 그런것처럼 이게 흥했을때는 되게 괜찮아 그래서 중간정도로 흥했을때는 가엔 되게 괜찮은것 같아요 가엔 죽음의 무도 또 이제 뭐있지 멜모자스 약간 세계에서 선택을 하는것 같아요 근데 완전 흥했을때 있잖아 진짜 너무 많이 흥해서 이거는 야 내가 다 해야 돼 싶으면은 여지없이 저는 죽음의 무도를 고정으로 갑니다 또그 외에 말자아가 상대에 있으면 무조건 수혼 장식들을 간다든가 아니면 상대가 탑뱅이다 그러면 밤의 끝자락도 괜찮다는 거 선고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 외에는 이제 뭐 템은 나머지는 다 질게임으로 생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탱템 쪽을 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원모브의 감옷은 일단 가지 않아요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같은 능력치를 무한으로 쌓는다고 해서 효율이 나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서로 시너지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롤토체스로 치면은 삼성 하나보다는 육검사, 삼성 네 개보다는 육검사.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기본 체력이 이미 너무 많은 클레드한테 워모드 워모그까지는 필요가 없어. 효율이 안 나와. 가시가옷 적응형 투구, 난두인의 예언, 그리고 망자의 가옷 얘네 네 개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구원이나 기사의 맹세는 이제 완전 진짜 끝까지 망했을 때막공 090나090 우리원딜 900 이러면은 기사의 맹세 가도 되고 구원이라 적응형 투구는 카시오페아 어 말자 지속딜 있잖아 럼블 이런 일들 있을 때는 멜모셔스보다는 적응형 투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의 웬만하면 적응형 투구는 안가고 멜모셔스 가고 또 이제 이것도 엮이는거지 얼마나 흥했고 상대 멜뭐 카시오페아나 럼블같은 지속딜 챔프가 얼마나 흥하고 망했냐 나는 얼마나 흥하고 망했냐에 따라서 이게 두개가 갈리는것 같아 내가 흥하고 상대가 망했으면 이쪽 내가 망하고 상대가 흥한 쪽이면 이쪽 적응의 형상은 가지 않습니다 이거 치유효과 안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시갑옷 가시갑옷은 딱 한정적이야 천원이 나왔고 나는 이제 결정적인 한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돈이 딱 천원 있어 천원 들고 있고 템창도 한칸이야 그러면은 덤불조끼를 올려요 근데 그 최후의 결전에서 끝맺음을 못 못했을 때 그때 가시가 하고 갑니다. 마저 완성하려고. 그 외에는 전부 란두인이에요. 란두인이나 망자. 근데 거의 웬만하면 란두인. 이것도 이제 또 얼마나 망했냐에 따라서 방어력이 들어간 게 가인이랑 또 겹치거든. 가인이랑 란두인이랑. 란두인은 이제 완전 망했을 때 란두인이고 가인은 또 이제 완전 흥했거나 을 조금 흥했거나 하면 가인이고 중간 뭐 애매하게 흥하고 애매하게 망했으면 스테락하고 탱템은 결국 말할 수 있는 게이 정도가 있겠죠. 가시가 뭐. 자이 설명이 안된게 망자에 가보신데 얘는 저는 안 가요. 난뭐 모르겠어. 난, 난 솔직히 얘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일단, 란두인의 이 치명타로 입는 피해량이 20% 감소하는 효과가 너무 사기적으로 좋아서, 치명타입 있는 원딜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보통 란두인을 가고, 그래서 탱템 이거 세 개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결국 자주 들고 가는 템은 이렇게 된것 같아요. 얘네들인 것 같아. 애매하게 망했을 때 좋은 스테락. 애매하게 흥했을 때도 좋은 스테락. 흥했을 거나 망했거나, 나쁘지 않지만,